이번 시리즈는 소프트웨어 시리즈입니다 파일 전송 서버, 원격 네트워크, 원격 네트워크 보안, 파일 관리 서버, VPN 서버 구축, 실시간 시스템 정보, 대시보드 구축까지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가 라즈베리 파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FTP 이론과 설치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FTP라는 것은 이제 The File Transfer Protocol로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끼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개인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서버가 존재하면 클라이언트가, 뭐 개인이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신호 명령 제어. 어, A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신호가 되돌아오고 데이터 파일 전송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A라는 파일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며 B라는 파일을 업로드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어 서버에 B라는 파일이 업로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FTP 같은 경우에는 21번 포트와 20번 포트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21번 포트가 신호 명령 제어 포트 20번 포트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FTP를 라즈베리파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다음과 같은 vsftpd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도 apt install을 통해서 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해당 패키지는 설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며 그 시간 동안 간단한 설정 파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여러가지 설정 파일을 열어 세팅을 진행하는 게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세팅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설정 파일 3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의 vsftpd 의 vsftpd.conf 파일은 ftp 메인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자 권한으로 파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접속 시몇 번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차단을 할지 메인 환경 설정이 가능하고요. e t c i n i t d v s f t p 에는 데몬 실행 파일 그러니까 ftp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될 건지 그런 내용을 설정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ftp-users는 접속 불가능한 계정 목록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라즈베리 파이에는 루트와 파이라는 계정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루트와 파이 둘다 ftp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파일은 둘중 하나나 둘다 FTP 서버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설정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할 v s f t p c o n f i g s e 설명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정할 것은 메인 설정 파일이고요. 수도-nano-etc-vsftpd-conf 파일을 나노 편집기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화이트 리스트 접속 허용 계정 지정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은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가 있는데 체크라는 텍스트 파일에 이 사용자의 계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럼 A 사용자를 적었다고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A 사용자는 이 서버에 접근을 할수 있지만 이 B와 이 C는 이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계정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화이트 리스트 이고요 여기에 b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b도 그제서야 접속을 할수 있게 되겠죠 네 이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며 이게 지금 활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은 화이트 리스트 참조 파일 경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린 체크 텍스트 파일을 어떤 파일을 참조할 거냐의 경로를 적어주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홈 폴더 외부 이동 여부. 보통 파이라는 계정으로 접근을 하면 각 계정마다 홈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이 디렉토리를 벗어나 루트 경로에 갈수 있느냐 그 여부를 물어보는 설정이고요. IPv6 접근 허가 여부. 우리는 일반적으로 IPv4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IPv6를 쓴 사람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No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내용들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Anonymous Enable 익명 사용자가 FTP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우리는 No로 설정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계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접근하게 만들 거고요 로컬 계정으로 파일 업로드 시 파일의 허가권 ftp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올리겠죠 이 파일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입니다 UMASK 0022로 읽기가 가능한 그런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다음 로컬 계정으로 ftp 접근 여부 이것은 yes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ftp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계정으로 접근하는 건 되는데, 라즈베리파이 자체에서 접근하는 게안 되기 때문에 yes 해주셔야 편하고요. 로컬 계정이 ftp를 이용해 쓰기 가능 여부, 이것도 똑같이 yes를 해줍니다. 로컬 계정으로 할수 있는 건 대부분 yes 해주는 편이 좋고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른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간가 나면 yes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이 수도-nano-etc-vsftpd 컴프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설정한 것은 이거 anonymous-enable, local-enable, write-enable, -enable local-umask, 그리고 이외에도 다음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끝내고 나면 수도-nano-etc-vsftpd의 ch-root-list 파일에 나노 편집기로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후 우리가 접속할 계정인 파이 계정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관리자로 이제 이 FTP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데이터 해킹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계정은 권한이 너무 높아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설정변 기능,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세션 접속 유지 시간, 최상단 디렉터의 접속 유저 홈 디렉터로 제한한다던가 스탠다드 언론 서버 시간, 어, 어나니머스, 유저 전송 속도 제한, 파일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FTP를 사용해볼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세팅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VSFTP 서비스를 재시작해줍니다.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서비스 vs ftpd, ftp의 데몬 이름이죠. ftp의 데몬 이름을 리스타트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세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ftp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바로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의 자유 소프트웨어인 ftp 소프트웨어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TP, SFTP, FTPS를 지원하면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이 내려받은 소프트웨어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다음의 사이트이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개가 존재하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우리가 방금 VSFTP로 열어주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우린 이 클라이언트만 다운받아가지고 윈도우에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순서대로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 포트입니다. 호스트는 ftp 서버 IP나 도메인이고요. 우리는 이전에 설정한 도메인이나 라즈베리 파이의 IP 192.168.0.150을 입력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명은 우리가 c h r o o t l i s 파일에 적어준 내용처럼 파일을 입력하고요. 파이 비밀번호인 패스워드 또한 입력을 해줍니다. 포트는 공백으로 둘시 자동으로 FTP 포트인 22번 포트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 다음에 빠른 연결을 눌러주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이동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클릭을 통해서 일반 파일 관리자처럼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름 변경 등 윈도우 파일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의 FTP 서버를 열어보았습니다.